자 단원명은 여러가지 방정식입니다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풀수 있는 것대 보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응,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다한 방정식 밖에 현재 풀줄 모르거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잖아 그냥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미지수를 찾는 행위야 그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의몇 제곱이 팔일까 숫자를 넣어보기도 하고 얘를 2의 세제곱이라 쓰고 아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도 하지. 위치상 비교도 하고 수를 집어넣어보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X의 값에 따라 저게 성립하게 만든 근데 이제 1차랑 2차는 너무 자주 봤으니까 이제 익숙하잖아. 예를 들면 1차방정식은 어쨌든 1차식은 0꼴이니까 상수는 좌변 우변으로 넘기고 x 앞에 수로 나눠주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죠.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는 친구가 하줍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차방점식은 뭘 하게 되니? 만약에 얘가 없다면 그냥 넘겨서 ax제곱은 뭐 마이너스 c여. x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여. 루트 씌우면 되겠죠. 뿔만 나오고요. 이게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얘가 있다면 뭘 하게 된다? 어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0으로 만들어서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니까 이쪽 1차식이 0, 이쪽 1차식이 0이면 얘도 풀수 있고 얘도 풀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가디다 집어넣기로 했죠? 어, 근해 공식에 넣기로 했잖아요.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근해 공식 먼저 집어넣으면 본인만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답은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까지는 어떻게 풀수 있는 게 너희들이죠. 그럼 이제 3차 이상, 차수가 높아지면 3차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3차 방정식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꼴이 되거나 A 곱하기 B는 0꼴이 되겠죠. 1차 1차 1차거나 1차 곱하기 2차가 될텐데 1차 곱하기 2차를 만들면 얘는 어쨌든 A가 0인 1차식과 B는 0이라 2차식을 푸는거잖아. 그럼 2차식은 어떻게든 풀수 있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던, 그냥 공식을 쳐던, 제국근을 이용하던 얘는 이 방법으로 풀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되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할래? 이런거예요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다 인수분해를 위한거예요 첫번째 페이지는 근데 우리 인수분해 때 이런거 있었잖아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없다면 나눠 떨어진거잖아 그러면 이 둘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곡으로 나타나있으니 이 자체가 인수분해라고 그럼 이렇게 만드는, 떨어지게 만드는 나눠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찾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데 우리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어? 찍기였지? 뭐 넣어봐? 1, 마1, 2, 마2, 3, 마3 넣어서 0 되는 거 찾고 조립제법 해서 1차, 2차로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씩 찍어보는 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왔잖아요. 뭐 넣으면 0 되겠니? 1,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식 자체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x는 1이라는 실근을 갖는 거고 얘는 판별식 d를 보았더니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얘도 풀 그냥 풀라 했어 실근을 구하라고 안했으니까 풀라고 했으니까 허븐도 다 구해야 돼 얘는 2 분의 마이너스 2뿌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시 마이너스 1 또는 2 분의 마이너스 1분마루트 3아이 그럼 얘는 지금 뭘로 보이니? 뭘로 묶이니? x로 묶이잖아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뒤에 인수분해 되니 안되니 xx x p 이 u 스 e 에 x 플러스 e 지 대답 안 할거지? 얘는 x 로 묶여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X에 x 에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플러스 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뭘 집어넣어야 h 될까 생각했더니 e 이야 그래서 마이, 마 6 뭐로 1로 그럼 x -1에 x 제곱 0이니까 x 제곱 -x -6이기 때문에 x -1에 x -3에 x 플러스 2 그러니까 근은 이, 이게 0이니까 근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1 3 마이 이건 식으로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천천히 먼저 해줘 보시고요. 네, 천천히 풀어주세요. 여기. 오케이? 네. 자, 시작을 해보자. 여기 알파, 베타가 나왔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근과 개수화의 관계는 2차에서 2개지. 3차는 근이 몇 개니까. 3개니까 3개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얘를 풀어보라는 얘기야. 1을 넣으면 0이지.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가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 네. 1로 할거 아니야. 네. 1, 1, 0, 0, 마사, 마사, 0. 그럼 얘는 x-1에 x제곱-4는 0이니까 얘가 0이려면 x는 1, 얘가 0이려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가장 큰 근이고 2.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빼라 했으니 4자 얘도 그러면 근들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얘 델타야 시그마데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네 가지가 근이잖아요 4차잖아요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절대값을 씌웠으니 근들을 확인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보면 얘를 전개해서 4차로 만드는 방법보다 공통이 보이지 그게 좀더 수월하니까 x제곱 플러스 3x를 치원하자 t로 그럼 t 더하기 1 t 빼기 3은 5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은 0이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3 맞나요? t 마이너스 플러스 2 돌려주면 X 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 X 제곱 플러스 t X 플러스 2는 0야나 X. 술먹어야 되겠다 천 X. X is e q u 천 X. X is equal to 해 X is e q X. 더하기 4 얘는 X. 빼기 1 얘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X. X. X.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절대값 다시우라 했으니 4 2 1 1 얼마? 8 오우. 자, 얘는 모든 실근의 구글구하래 아, 이거 본적 있을거야 얘는 응? 자, 마지막이 완전제곱이야 제곱수가 아니면 그냥 치환 형태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런 형태 괜찮아? 응. x 제곱 자체가 t가 되는 거 얘는 t 마이너스 플러스 4에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돌려주면 x 제곱 플러스 4에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응. 한번 보자 실근의 곱이잖아요 응. 얘는 x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실근이 나올 거니까 x 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아 1. 그래서 서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s 자 이런 게 문제였거든요. 맨 뒤에 수가 제곱수인데 이거 t 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6,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공식에 넣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근해공식에 넣으면 루트가 나올 건데, X제곱이 루트 나오는 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줬다 뺏는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이라는 이름 기억나? 네. 음. 그러면 X4제곱, 여기 뭐가 와야 얘 되냐면, 얘는 4의 제곱이니까 8X제곱이 오는 게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원래대로 가려면 마이너스 9X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합차가 진행이겠죠 오케이 네. 얘두 분을 알파 베타 얘두 분을 감마 델타라고 하면 괜찮아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알파 베타는 얼마지 감마 델타는 알마 플러스 델타는 얼마야 감마델타는 얼마지?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지 시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구할 수 있죠? 얘도 구할 수 있나요? 네. 이건 구하는데 이건 못 구하겠죠? 그치? 자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수해에서 상반이라는 건 서로 대칭이에요 1, 1, 5, 5, 6 그럼 가운데 있는 얘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눠버리면 x제곱 더하기 o x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 그럼 얘네 둘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얘가 t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얘를 t로 본다면 t제곱 마이너스 2였단 말이죠 너희의 응. 종특이야 학생들의 종, 종족 특성 잘, 모르, 대답 안 해. 잘 모르는.. 대답 안해잘 모르는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여기 응. OT죠? 네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OT 플러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네. T 플러스 1에 T, t 플러스 4최기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돌려줍니다 됐나요? 네럼 얘가 x 를 x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도 x 를 하나 곱해주고 여기도 x 하 하나 해해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1로 나뉜다는 거지 얘는 허근이고요 얘가 실근. 실근이라 얘의 모든 그 대합은 괜찮겠냐? c 네. 자, 얘가 한근이야 오케이.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E 플러스 K, 왜 집어넣는 행위를 해야 하냐? K를 모르니까. 2 k 더하기 2가 0이어서 K는 마이너스. 그 원래식은 2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한근이 이거기 때문에 어차피 조립 제법이 돼요. 맞나요? 그럼 x-1에 2x제곱 플러스 x-2는 0이어서 얘의 나머지 두근이죠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잘했어 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음. 자 그럼 3차방정식이 근이 좋아질 때미정계수라고 했으니까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를 근들을 파악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하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불편해? K가 사라지는 숫자를 먼저 생각해 봐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이될 가능성이 99.9만... 58,000% 뭘로? 그지 얘는 얘가 분명하잖아 맞아요? 얘는 실근이면 얘가 뭘 가져야 돼? 실근만 가지면 되지 모든 실근, 모두 실근이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조거은 판별이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6게 k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기는 작거나 같다 5보다 4 자, 문장제 문제는 어렵게 보지 말라 그랬어 정육면체야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걔를 x라고 두게 근데 가로의 길이는 1씩 늘려 x 플러스 1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 높이는 2분의 1이 됐대 괜찮아요? 네.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처음 부피에 처음 부피 x 세제곱에 2분의 3이 됐어 누가? 이 e 부피가 괜찮아요? 이거 풀면 되죠? 이게 곱해서 편하게 푸시면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7번까지가 그냥 단순히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3차 방정식과 3사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만나고 3차 방정식의 특성 좀 보고 현례근 얘기한 다음에 오메가 기억나요? 오메가. 우리가 오메가와 오메기로 얘기할 거예요. 오메가 오메기를 만나면 돼요. 오늘 오메기까지 만날 거니까 일단 7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차, 방,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역시나 2차 만큼이나 중요하고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세개만 봐도 곱셈 공식 변형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볼게 이걸 잘 기억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지?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간만 얼마지? 마이너스 3 그럼 얘를 구하래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 곱셈 공식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글자만 바뀌었어 그럼 아는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뭘라시용 이거지 네. 4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오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세근이 이거라는 건 x α 곱하기 x β 곱하기 x a 마라고 그게 이식이라서 x 개한게 보여져서 그래. 그럼 봐라. 얘 세근이 이거라는 건 얘는 원래 이렇게 생 a l 지 맞아요? a l k a l X-alkal, X-alkal, X-alkal, x a 거 k 느낌이 같아. x 자리에 1이 들어간 거랑 느낌이 같지 얘가 이거니까 이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럼 X에 뭐가 들어간 거랑 느낌이 같다고? 1 음. 그럼 1 3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 끝낸다고 알았냐선님 음. 그럼 이건요? 통분해봐 알파 베타 감마 분에 3으로 묶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아니야 너희가 근각 계수와의 관계 제대로 기억 못하면 적용 못하면 피곤해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 이제 그만 나 승질나게 하고 할수 있겠지. 넘길게요. 지금 근각 계수와의 관계를 계속 이용할 거야. 세근의 비가이거라는건 한근이 K면 다른 한근은 2K이고 나머지 한근은 3K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세근의 합. K 더하기 2K 더하기. 3K가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하는거야? 12. 12 6K가 10이니까 K는 얼마? 응. 2 그럼 K 2 4 6이 근지 네. 그럼 여기는 뭐가 해야돼? 둘씩 곱한거 8 12 24 그럼 얼마야 이거? 44 얘는 셋다 곱한거에 부호 바뀌었지 마이너스 48그 얘가 마이너스 48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정말정말 정말 핵심이야 음. <웃음> 음. 자 내가 첫번째 방법 잘 봐요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예요? 얘세 근이 이거니까 실제 세 근의 합은? 3둘 3. 식의 합은? 음. 셋다 곱한 건? 음. 그러면 이걸 세 근으로 하라매 그럼 얘는 음. 세근의 합은 이거지 네. 이거는 통분하면 이거 맞니? 네. 그럼 너보면 3분의 2지 괜찮아? 네. 알아들어? 네. 맞아? 뭘 맞아? 이씨. 제대로 안 넣어? 몇이야? 마이너스 이여야지 그럼 얘 둘씩 둘씩 곱한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1이지 통분하면 얘 분의 얘 맞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지 맞아요? 그럼 셋다 곱하면 이거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이게 여기서의 세근의 합 둘씩의 합 셋다잖아. 그럼 식을 써보면 x 세제곱 뒤에 뭐와야 셋식의 합이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 여기 뭐와야 돼? 마이너스 3x. 마지막은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이 얘야.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죽을 만큼 노력해라.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우리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면 이런 켤레근이 있는 거 개수들이 모두 실수면 허수의 켤레근이 있는 거 기억해요? 그러면 A, B가 모두 유리수기 때문에 한 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근은 응. 1 플러스 루트 이지 그러면 근이 나머지 하나 가더 있어야 되지 걔를 K라고 해볼게 멀쩡한 게 얘잖아 얘는 세근의 모양 곱과 관련돼 있어 그럼 세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를 실제로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k를 곱한 거랑 같잖아요. 네. k가 얼마가 돼요? 2지. 그럼 세 근은 다 알았지? 네. 그럼 이세 근의 합은 4. 여기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둘씩 곱한 것들의 합은 b. 실제 둘씩 곱하면 2 더하기 ut. 따라오니 네. 네. 이렇게 둘리 곱하면 2 마이너스 ut. 이렇게 둘리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4, b 는 3이야. 내가 한 문제 해 줬지만 너희가 진짜 따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안 되면 얘기라고. 선생님, 잘안 돼요. 라고.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우리 부르자. 이름을 정하자. 얘는 오메가야. 몬베가.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우리는 오메기라고 하자 오메기. 오메가 오메기. 그러면.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볼게요 이쪽 오메가도 요렇게 쓰고 이쪽 오메가도 요렇게 써요 오메가와 오메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얘도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끼리 이름을 정해놓은 겁니다 오메기라고 과메기 하지 마세요 그럼 얘는 x 세제곱은 1이잖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다 x 마이너스 1어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상황 얘는 얘 근이잖아 근데 허근이라며 허근 그러면 모두 실수니까 얘가 허근이면 다른 한분도 존재하지 현례근은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첫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 1 두번째 얘는 실근이니까 얘가 허근이지 여기 들어가도 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얼마 0 오메가 바가 들어가도 되니까 얘도 1, 0 맞지? 네. 세 번째, 얘두 근이 얘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1, 됐니? 네. 실제 모습은 그리고 여기서 이것에 의해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 제곱이야 그럼 오메가 바,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다섯 번째, 얘 실제 모습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집어넣으면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는 와우 아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루트 3아이야. 얘는 오메가야. 오케이. 괜찮니? 네. 그럼 얘도, 얘가 한어군이면 얘는 얘도 한어군을 갖고 있겠지. 네. 그럼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오메기의 세제곱은, 오메기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기 바의 세제곱도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음. 얘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 부호만 바뀐다는 거이해 되죠? 두번째 집어넣으면 오메기 제곱 빼기 오메기 더하기 1도 0 오메기 바의 제곱 빼기 오메기 바 더하기 1도 0 세번째 금가계서의 관계에 의해 오메기 더하기 오메기 바는 1 오메기 곱하기 오메기 바는 1 유일하게 얘만 똑같아 네번째 그래서 오메기 바는 마이너스 오메기 제곱이고 오메기는 마이너스 오메기 바의 제곱이야 다섯번째 실제 오메기와 오메기 바는 2분의 1뿔마 루트 3아이야 됐니? 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럼 얘 오메가야 오메기야 오메가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세제곱에 세제곱에 한번 곱한 거지 그러면 얘는 오메가 더하기 1 밑에 오메가 제곱이거든 이세 개가 다 적혀있는 거 보면 얘밖에 없어요 얘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얘도 오메가야 오메기야 오메가야 오메가의 성질을 보면 이거 맞죠? 이거 마이너스 1이었죠? 얘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었죠? 이거 맞죠? 오메간지 오메기인지 구분 잘해서 풀기 바래요 얘가 오메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우리가 원래 하던 연립방정식은 1차와 1차지 1차와 1차 의 연립 방정식의 대표적인 건첫 번째는 무조건 속어야. 문자를 하나로 가감해서 속어하던, 대입해서 속어하던,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지. 보통 가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곱하고 더해서 곱하고 나눠서 숫자 맞게 해서 빼는 과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x 플러스 y는 3이고, x 플러스 y도 3이라. 뭐 이거는 뭐 음, 아, 6이라면.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거에다 2를 곱하는 행위를 하고 그대로 빼주지. 그러면 가감 그러니까 소거라는 게한 문자를 죽이는 거거든. 연립 방정식의 연립의 가장 큰 목적은 소거야. 소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잖아. 그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고 그럼 여기서 어떤 소거를 하냐. 1차와 2차의 소거는 1차를 2차에 무조건 대입이다. 1차를 2차에? 그럼 어떻게 대입해? x는이건 y는이건 바꾸라고 y는 넘기고 넘기면 x 빼기 1이지 그대로 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은 8 맞아? 맞니? 네. 이렇게 해서 푼다고 그러면 x값이 두개 나오겠지 이차니까 그럼 그 x를 돌려줘서 y값을 구하면 된다고 괜찮아요? 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y 는이죠 집어넣을게요. X 제곱 더하기 13이죠.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e X 더하기 q 인데 넘어와서 a g 이 X is e 이 u a X e X 제곱 플러스 X e X 마이너스 u a 는 t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은 그럼 우리 X 는 마이너스 3 또는 2. 맞지?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x에 1을 더한게 y 니까 마이너스 2 또는 3이죠. 1을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서쌍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y는 3이야.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고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야. 이거 원이거든. 이거 직선이고 어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첫 번째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점의 X좌표가 2인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 거고 요 점의 좌표가 2,3이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도형 가거나 뭔가 함수를 만났을 때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연방을 푸는 거란 말이지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 1차는 2차에 뭐한다? 대입. 대입한다 점이 한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덟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몇개능지에 의식하지 마라 그다음 1차 1차 끝났으면 2차 2차다 오케이? 1차, 1차, 1차 짜리 이건 안 나와요. 그육과정 사라졌어요. 1차가 3개면 x, y, z 세 개를 구하는 얘기거든. 근데 안 나오지만 이런 건 기억해도 얘가 뭐 5, 뭐 3, 4 이런 경우는 이걸 다 더해버리면 2배의 a b c 는12 맞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6. 근데 얘가 5니까, 얘는 얼마? 1. 얘가 왜뭐냐고 오니까. 그럼 C가 1이면 B는 2. B가 2면 A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2차와 2차는 첫 번째 집중해야 될게는영이 있는 2차냐, 는영이 없는 2차냐를 구분해야 돼. 는영이 있는 2차를 는영이 있는 2차를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 는영이 있어야 인수분해를 하겠지. 오케이? 이건 4초분해할거 아니야? 중요하다 네. 그럼 네. 위에 거인수분 인수분해하면 x-y 빼기 곱하기 x 더하기 y가 0인거죠 그러니까 위에거의 해답은 x는 y거나 맞지? x는 마이너스 y 다가 돼야 돼 그럼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은 4죠 이렇게 연립을 하나 하고 얘를 복불 해서 두번째 것도 또 푸는 거야 그럼 1차 2차 1차 2차가 됐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합니다 x는 y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4x제곱이 4 x는 풀마 일 x가 1이면 y도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1즉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괜찮아? 네. 얘도 집어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여서 y제곱이 2라 x랑 y의 보호가 반대니까 여기는 루트 이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이면,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네 개. 이때, 최소값이니까, 더한 값의 최소는 응. 2, 마이너스 2, 0, 0. 뭐가 최소야? 마이너스 2. 괜찮아? 네 <웃음> 승원이 할수 있겠어? 네. 너 희도한테 밀리면 큰일 난다. 아, 걸리는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어. 너보다 심각하다고? 아니. 자, 다음. <웃음> 말할 기회를 차단해버려야죠. <웃음> 자,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뭘 구하고 싶냐면 얘를 구하고 싶어져야 돼. 하여튼, 제곱의 합, 곱이면 합이 필요하잖아. 네. 그럼 얘를 제곱해서 얘의 두 배를 뺀게 얘잖아요. 네. 얘를 제곱해서 얘의 두 배인 30을 뺀게 34잖아요. 네. 그럼 얘가 8이겠죠. 8 또는? 마이너스 8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써볼게요. x 더하기 y가 8이거나 그러면서 얘가 15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면서 얘가 15 괜찮아? 네. 네. 그럼 3, 5, 3, 5, 3, 5, 3, 5지? 맞니? 네. 네. 그러면 3, 5랑 5,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모두 보입네요 자 옆에 꺼 볼게요 그냥 보세요 열립방정식이 2차랑 1차죠 네.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이 10인 x의 2차방정식 나왔지 얘가 오직 한 쌍만 해가 존재하려면이 x값이 몇개 나와야 돼? 한개 맞니?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 x 제곱 마이너스 2 k x 플러스 k제곱이 0인데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네.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곱분 b제곱 마이너스 내가 10 맞겠었니? 여기 아, 넘어와야지 바보 바보 멈충이 마이너스 10 이렇게지 그 마이너스 플러스 40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k제곱이 10이 돼야돼 그럼 k는 루트 10이랑 마이너 10. 둘의 곱은 여기 왜 마이너스 10 됐냐면 여기 10이 넘어온 거야 네. 하나 남았냐?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정리해라. 미안해, 성원아. 할수 있어, 너. 자, 문장제 문제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시험 범위에 2차방정식의 활용도 있고 2차함수의 활용도 있고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있고 부등식의 활용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일단은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부등식이겠지.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일 거고.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 어떤 값을 딱 구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방정식일 거야. 그럼 방정식을 구할 때 차수가 높아질 수 있고 문자가 여러 개가 될수 있겠지. 어떤 방식을 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문자가 여러 개면 한 문자를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풀 거거든. 대각선의 길이가 이건 지금 직사각형을 그리는 게 상식 아닐까요? 눈으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려보는 거야 실제로. 직사각형이 있대. 대각선이 얼마인? 13위. 어, 이고 왔지? 13위.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어? 그럼 가로가 원래 있었고 세로가 원래 있었구나. 그럼 가로의 길이를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늘렸으니까 뭐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가로는 얼마를 줄였다고? 2를 줄였고요. 세로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니까. 식을 만듭시다 처음 땅의 넓이보다 18이 줄었어요. 나중에 넓이는 이죠 괜찮니? 그럼 또 하나의 식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불러 169, 169. 어, 그럼 선생님 이 밑에 식이 뭐예요? 전개해봐 xy 플러스 e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사라져요 쓰면 e x 더하기 빼기 e y 는 마이너스 22즉 x 빼기 y는 마이너스 1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다 이걸 얘기하지 이제 풀수 있겠죠 1차 2차잖아요 대입하면 되죠 네. 실제로 대입해서 풀어버리시면 답 나올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나볼게 두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두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면 두자리 자연수는 A, B가 아니야 이건 곱한거잖아 우리 10의 자리 숫자가 2 1의 자리 숫자가 3이면 23이라고 쓰죠 초등학교도 어떻게 썼냐면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썼거든요 10의 자리수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수에는 1을 곱하네 그럼 이 숫자의 표현은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10a 더하기 b야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8이 맞고 바꾼 수는 그럼 10b 더하기 a가 되겠지 처음 수와이 둘을 더하면 얼마? 1 1 0이래 요렇게 보면 11a 더하기 11b는 110이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8이다 이거 푸는거죠 그래서 ab가 구해지고 처음 주니까 10a 더하기 10b 얘를 구하는 얘기지 이해 돼? 네. 음. 네. 여기까지